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소소하게 물 생활하며 새우 키우는 샤크레이디 입니다 오늘은 오렌 생물 눈 매력적인 오렌지아이 새우들을 영상에 담아봤어요 매력적인 눈을 가진 이 아이들 함께 감상하실까요? 오늘은 저희집에 살고있는 오랜지색 눈이 너무 매력적인 오렌지아이 새우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사실 제가 키울 생각은 없었는데 아, 카페 활동을 하면서 아시는 지인분이 아, 제가 좀 특이한 새우들을 키우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고 오렌지아이 새우들을 키워보는 건 어떻겠느냐 하고 칩이 한열마리 정도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데 아, 작은아이부터 큰아이까지 지금은 조금 아, 번식도 해주고 있는 상태라 음, 일단은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집 오렌지아이를 좀 소개를 하자면 오렌지아이 옐로우와 레드 다이아몬드 사이에 태어났고 현재는 교잡새우들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어요. 마리수가 많지 않아서요. 오렌지아이에 특이한 패턴을 입혀주려고 교잡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생각한대로 나와지진 않지만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패턴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냥 오렌지아이와 레드다이아몬드만 가지고 교잡을 했을 경우에는 레드다이아몬드나 투명바디, 뭐옐로우아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태어났을텐데 선대에 뭔가가 교잡이 되었는지 선이 살짝 있는 어,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바디의 색감을 보자면, 어, 투명한 듯 노란 색감이 10개 물들었다고나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이고, 빨간색 줄, 블랙 줄, 파란 줄, 흰 줄, 노란색 줄, 갈색 줄 등등 별별 색깔의 선들을 가진 새우들이 여기저기 보이니까 너무나 재미가 있습니다 작은 칩이 였을 때 투병한 색감을 가지지만 탈피를 하고 커가면서 조금씩 색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선대에는 갤럭시 타이거 를 교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시름프의 패턴세우들의 갑 발색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고 생일새우와도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다르기에 좀 묘한 느낌을 줍니다 요새는 레드갤럭시 제브라와 레드펜스타이거 들과 합사해 주었는데 후대는 어떤 아이들이 나와 있을까요 정말 더디게 자라 주기 때문에 궁금해 죽겠습니다 생긴건 되게 심심하게 생겼지만 뭔가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다고나 할까요? 오렌지아이 새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처음으로 입문해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비시는프 타이거의 개보드를 보면 알수 있듯 교잡을 통해서 돌연변이로 오렌지아이로 태어났고 타이거의 형지를 지니고 있어 갑이 얇으면 타이거의 선이 보이기도 한답니다. 두꺼운 값을 가지면 타이거 무늬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죠. 후대를 점점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값과 색이 좋은 개체를 고배해주고 고정률을 높여주어야만 예쁜 아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알비노 개체라 보통의 검은눈의 새우 보다 열성이고 어, 눈의 색은 오렌지 빛을 띠고 시력이 상당히 나쁘다고 알려져 있어요 검은 눈의 새우들에 비해 희소성이 있어 시중 분양가가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지요 처음 국내 유입 당시에는 단색의 오렌지 아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신용 새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색감이라든지 패턴까지 또 입혀주는 시점까지 왔다고 하네요 최근에 제가 본건 레드다이아 느낌의 금색줄에 갤럭시타이거 무늬를 지닌 오렌지아이 새우를 보았거든요 이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대한민국 브리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렌지아이를 가진 새우는 되게 다양한데요 오렌지아이 옐로우 오렌지아이 레드 오렌지아이 블루 오렌지아이 그린 오렌지아이 크리스탈 오렌지아이 블론드 오렌지아이 러스티 이런 색감들이 있고요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육통되는 레다라고 불리는 레드 다이아몬드 불다라고 불리는 블랙 다이아몬드 골덴 아이라고 불리는 다크블루 타이거 오렌지아이 옐로우 타이거 기타적으로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로얄 블루 타이거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열한 새우들도 색상을 보고 등급을 나누기도 하고 부르는 이름들도 달라진다고 하네요 모든 비실름북과의 새우들이 그렇지만 색이 옅을수록 탈락에 가깝고 색이 짙고 갑이 두터울수록 선별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아이들의 또 다른 이름은 오렌지아이 줄여서 오이라고 부릅니다 사육환경을 보자면 ph 5에서 6.5 정도까지 살수 있으며 비교적 낮은 ph 에서도 잘 큰다고 하네요 수온은 22도에서 26도 까지 보통은 24도 가 적당하고 tds 는 80에서 120 사이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국내에 축양된 개체들이 많아지면서 조금은 난이도가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아, 오이들의 정보가 많지 않기에 초보분들이 키우기에는 난이도가 다소 높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 새우들은 기존 비시름프와 동일하게 사육환경을 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아, 아직까지는 탈피도 잘하고 잘 크고 있어요. 하지만 갑이 좀 두꺼운 오이 새우들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잡새우를 키우면서 신종새우를 착출을 해보고 싶어하는 건 브리딩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있으시라고 봅니다 오렌지 아이의 예쁜 색감과 어또 패턴을 입힌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시도 중이고 또 일부 브리더분들은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오랜 시간 신종새우를 만드시는 브리더분들 다시 한번 멋지고 응원합니다. 샤크레디가 키우는 교잡 오이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조금 안 이뻐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나름의 매력도 있고 재료비로서의 충분한 가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의 모습으로 고정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에 있는 갤럭시 제브라 타입 그리고 갤럭시 피시본 타입 그리고 레드펜스 타이거와 교접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오이들의 특성상 원래는 바디 색상이 한 가지 패턴과 한 가지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색감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아직 샤크레디세우는 F2 이제 2세대일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 길은 먼것 같습니다 고정률도 그만큼 떨어지고요 하지만 아,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는 재미 그 하고 하나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렌지 옐로우와이 새우들의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나름 암수구문도 쉽고 난원과 포란도 쉽게 볼수 있는 저희집 새우 수수하니 귀엽지 않나요? 샤크레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동안 요 녀석들의 꼬물꼬물 활동하는 모습도 남겨놓을 테니 귀여운 녀석들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샤크레이디는 이만 물러갈게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퍽퍽하세요. 그럼 안녕 music